깨달음에 이르는 열가지 과정, 시무도, 합천 황룡사 벽화입니다. 망우존인 소를 잊었으나 사람은 남아있음. 서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선은 없어지고 사람은 한가롭다. 붉은 해 높이 서사도 오히려 꿈이 소용없는 채찍은 뒷집 사이에도 시무도에서 선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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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무엇인지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니 이는 마치 길없는 숲을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 같기 때문이다. 일곱번째는 선은 없어지고 동자석만 호련히 앉아있다. 망우재인 선은 있고 사람만 있다. 이를 망우 전인이라고 표현을 하였으니 이는 곧 집에 돌아와 보니 그렇게도 해서 찾던 손은 온데간데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만 남아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수행이 완숙하여 무라 이려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소는 본성을 찾아가는데 왜등정을 하였을까? 결국 본성으로 귀가하고자 하는데 방편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향인 진성으로 돌아오면 소라는 그것마저도 필요 없는 것이다. 금강경의 땜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된목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망우 존인을 달리 표현하면 도가 망우라고도 한다. 그러나 망우 존인이나 도가 망우가 다 같은 표현이다. 기가나 도가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십오도송망우존인서에 보면 법에는 두 가지 차별된 법이 없으니 어느 것이나 소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올무와 토끼는 명칭이 다른 것 같고 통발과 물고기가 구별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마치 금이 광석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며 달이 구름을 벗어난 것과 흡사하여 한 줄기 서늘한 밝은 빛이 이은 것밖에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찰 벽화는 팔상도와 시무도가 제일 많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팔상도는 교학적인 특성이 있다면 시무도는 수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무도는 우리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벽화다